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있는 오름말그 중에서 세 곳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night, a lines, 그럼 저와 함께 떠나 보시죠 처음으로 가볼 것은 일출을 볼수 있는 오름입니다 바로 두산봉인데요 두산봉은 말미오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산일출봉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성산일출봉에서 숙소를 잡으신 분들은 꼭 아침에 일어나서 두산봉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 성산일출봉 옆으로 뜨는 일출을 보면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부산봉을 올라가는 난이도는 제가 볼때 하입니다 하. 한 10여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 전망대에 갈수 있습니다 우와 대 올라가서 보는 뷰는 정말로 장관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초록초록한 논뭐 밭들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어우러지는 성산일출봉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또 트레킹 코스 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트레킹 코스로 걸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오름을 즐길 수 있을겁니다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고그리 주차도 그 앞에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낮은 오름에 속합니다 일출을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일몰을 보기에 아주 좋은 당산봉입니다 당산봉은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올라가는 내내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당산봉도 역시 선풍경 펜션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앞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봉이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난이도도 역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면 전망대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봉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볼수 있는 전망대에서는 차기도와 뒤로는 신풍 해안도로까지 해서 일몰이 떨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볼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곳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한번더 올라가시면 은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에서 보는 앞에 펼쳐진 평야를 바라보면 저는 와 어떻게 이런 뷰를 이렇게 10분만 올라가서 볼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한 뷰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몰을보기에는 꼭대기의 데크는 나무에 가려져서 일몰을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그 전에 있던 전망대로 내려오셔서 일몰을 즐긴다면 더욱 더 알찬 당산봉 코스가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는 군산오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사오름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차로 끝까지 올라가서 5분만 올라가면 정상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그 도로가 굉장히 좁고 차량을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저는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등산로 쪽에도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산로를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군산 오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360도로 보이는 이 제주의 뷰가 정말 엄청납니다. 와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한라산까지도 보여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멋진 광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오름의 등산 난이도는 전중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를 타고까지 끝 올라가신다면 하, 5분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 정도의 난이도로 보이는 오름입니다. 이곳에서도 일몰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몰 볼수 있는 오름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소개한 오름과 봉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색다른 곳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바다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저는 산과 오름 봉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오름과 봉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Hold you tight, call you mine Think about you every time I can't stop, I can't stop